마인크래프트 월드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 중 새는 희귀한 존재입니다. 새라고 하기에는 코유류인 박쥐나 네더의 가스트 같은 동물들은 새가 아니죠. 그래도 날아다니는 조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오버월드에서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이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몬스터들의 소리도 따라하죠 앵무새의 용도에 플레이어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이들이 귀엽다는 것입니다 앵무새들은 각종 씨앗들로 플레이어가 길들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혹 앵무새를 길들이려고 억지로 쿠키를 먹이는 플레이어들도 있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앵무새는 쿠키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들이 플레이어에게 길들여지면 플레이어의 어깨에 앉아서 주위에 있는 동물들의 소리를 따라합니다. 크리퍼의 울음소리인 치지직거리는 소리라던가 좀비 울음소리를 따라해서 주위 몬스터들을 경계하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앵무새들의 지능입니다. 여타의 몬스터들이 그렇듯 앵무새들도 갑자기 사라지거나 용암에 빠져서 죽는 등의 지능 문제는 플레이어가 풀어나가야 할큰 숙제일 겁니다.